서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플러스와 함께 돌아온 무대리 지씨 나 친구 언니네 거기 집값이 글쎄 주변 시세 50%밖에 안 된대? 그게 말이 돼요? 말이 돼! 어? 시프트플러스에선 말이 돼와아 맞다 주변 시세 고려해도 소득이 나으면 힘들지 않아요? 저처럼 소득까지 고려해서 맞춰준다는데? 요즘 세상에 그게 돼요? 그게 돼! 후잇! 지프트 플러스에선 그게 돼! 여보세요! 응? <웃음>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한테 기회가 있겠어? 기회 돼! 지프트 플러스에선 기회가 돼! 근데 혹시 분할 납부는 당연히 안 되겠지? 당연히 돼! 저! 지프트 플러스에선 당연히 돼!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. 이와 시프트 플러스에선 다 되는구나! 서울을 다시 행복하게! 서울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 플러스 서울시와 SH는 집에 집중! 싱글도 돼? 서울에선 다 돼!